부평에 정체불명의 땅굴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평화로운 이숲 속엔 부평의 슬프고도 고통스러운 역사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부평의 지하호입니다. 2018년도까지는 부평토굴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2019년도부터 그 역사성을 담고자 부평토굴에서 부평지하호로 변경했습니다. 지하호는 총 24개의 땅굴이 존재하고 모두 제각각 다른 곳들에 위치해 있죠. 그저 평범해 보이는 땅굴, 하지만 깊게 들어갈수록 잊어서는 안될 땅굴입니다. 이 땅굴을 잊어서는 안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역사가 이곳에 잠들어 있는 것일까요? 부평의 지하오는 우리나라의 참혹한 시대였던 일제감정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그저 통로 같아 보이는 땅굴이지만 실상은 일제들이 무기를 보관하기 위해 조선인 노동자들을 혹사시켜 만든 조병창, 즉 무기고였습니다. 이들이 다른데도 아닌 부평에서 조병창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부평이 개항에서 김포까지 이어지는 산세가 감싸여져 있어 적들의 습격이 어려웠고 안개가 많아 지하호의 위치도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인천항과 서울이 가까워 철로가 있어 물자 수송에도 용이한 지역이었습니다. 일제 입장에서 보기엔 무기를 보관하기엔 정말 최적의 장소였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 땅굴을 팠던 사람들은 전부 조선인들 그 중에서도 중학생 또래 10대 아이들이 강제로 징용됐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지하호 내에는 그때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벽면에 뚫린 구멍자국과 석회함 굴의 특성에 따라 생겨난 작은 종유석 지하호 천장에 꽂혀있는 나무쓰기들이 그때 고된 노동을 하게 된 참혹한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실제로 진행됐던 어르신의 말씀에 따르면 그 어떠한 얘기도 듣지 못한 채 강제로 기차를 타고 와 도착한 곳이 부평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짐을 싸라 해서 모이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바로 8월 15일, 바로 광복절이었습니다. 각 공사마다 학생들을 배치해 굴을 파게 했는데 기다란 정으로 벽에다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물을 넣고 물과 흙을 괴어 빼내면 일본군이 그곳에 다이너마트를 넣고 터트려 돌을 깼다고 합니다 그 깨진 돌을 날라야 하는 것은 전부 조선인 학생들의 몫이었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역사를 지하오는 깊숙한 땅굴 안에서 얘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24개의 지하오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크게 A, B, C, D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C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들은 폐쇄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게 된 반면 C구역에선 새우젓 굴로 쓰거나 하나의 굴 입구를 관광용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굴로만 들어가도 당시에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민족들이 땅굴을 파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런 가슴 아픈 역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 부평문화원은 부평토굴 생활문화역사 콘텐츠 발굴 사업을 개발하여 역사 겨운 여행을 진행해 부평의 역사와 지하오의 의미에 대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알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지하호에 가셔서 그때의 역사를 느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동굴의 끝이 보이면서 불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의 우리에겐 출구지만 그들에게는 강제 노동의 하루가 지났다라는 표시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습하고 어두운 부평 지하호이 어두운 곳에서 강제로 일을 해야 했던 선조들은 얼마나 고되었을까요? 우리의 역사의 아픈 모습은 슬프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